10월 23일 토요일 리즈 유나이티드 홍구장인 엘런드로드에서 EPL그라운드 황희찬의 울버햄튼과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 환상의 뉴캐슬전 후에 이어지는 경기라 황희찬의 울버햄튼 선발 라인업이 엄청 궁금해지는데 먼저 아담아가 보이네요. 한국산 황소도 따라 나오고 있군요. 지난 경기 때실정에 빌미가 된 실수가 있어 혹시나 했는데 황희찬 선수에 대한 나즈 감독의 신뢰는 대단합니다. 오늘 울버햄튼과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경기가 열리는 리즈홈? 엘런드로드 경기장입니다. 황희찬 선수는 울버햄튼에 합류한 이래 벌써 6연속으로 출장하고 있네요. 특히 오늘은 나올히메네스아다마 트라우레와 같이 공격 선봉에 나섭니다. 좌우 황소와 들수가 저돌적으로 날뛰는 모습이 볼만할 것 같군요. 다들 웃고 있는 사진인데 희찬이만 꽤 진지한 모습으로 대단한 각오가 느껴집니다. 현재 6경기 연속 출장에 3골을 기록하고 팀은 4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나홀과 아다마와 같이 공격 선봉에 나와서 오늘도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시작하자마자 순식간에 히메네스를 거쳐 가운데로 쇄도하는 황희찬 선수에게 연결되려고 했는데 공이 살짝 앞쪽으로 빠지네요. 이후 8분대 하프라인 아래서 공을 받고 격하게 달려드는 상대 선수를 멋진 개인기로 가볍게 제쳐버립니다. 황소의 엄청난 개인기에 상대 선수가 돌파당하지 않으려고 파울로 황소를 저지하기는 했는데 바로 이 프리킥을 길게 차서 오른쪽에 세메듀에게 절묘하게 연결합니다. 이어서 세메듀의 멋진 트래핑과 돌파 후 가운데에 있는 히메네스와 황을 보고 크로스를 날립니다. 히메네스가 공을 받아 컨트롤 후 슈팅. 아쉽게도 수비 받고 굴절되었는데 다행히 황소 쪽으로 갔네요. 이런 건 우리 황소가 놓칠 리 없지요. 곧바로 간결한 터치와 탄력 있는 슛. 탁월한 위치 선정과 슈팅 임팩트가 정말 대단합니다. 골리인 섯경기 출장에 벌써 4골을 기록합니다. 득점 순위가 소니와 브루노 페르난데스, 메이슨 그리누드, 오바메양, 피루미누 같은 쟁쟁한 선수와 공동 5위를 기록하는군요. 와우, 하트 표시 세레모니까지 누구에게? 대한민국 국민들도 황소를 사랑합니다. EPL에서 행복한 웃음을 짓는 황소를 보니 팬들도 즐겁네요. EPL과 울버햄튼의 플레이 스타일이 우리 황소와 잘 맞는 것 같군요. 이때 무표정하게 지켜보던 리즈의 신상, 2002년생 게라르트. 기쁨도 잠시 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이 선수를 주목해야 할것 같네요. 후반전 잘 뛰던 하피냐의 부상으로 교체로 들어오자마자 리즈의 대반격이 일어납니다. 게라르트는 어린 나이답지 않게 훌륭한 기술과 넘치는 에너지로 울버햄튼을 끝까지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빠른 돌파와 슈팅으로 운이 따랐다면 순식간에 두 골정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결국 후반 추가 시간에 게라르트가 3-4명을 돌파하는 순간 위험을 느낀 세메듀의 반칙으로 PK를 얻어냅니다. 지난 경기부터 조금은 위태롭던 세메듀 오늘 돌파와 크로스로 선취골 기점 역할은 잘했는데 결국 승리를 날리는 PK를 헌납하는군요. 승리가 날아가기 일부 직전입니다. 게라르트가 주심을 보면서 박수를 치는군요. 바로 옆에 황소는 세상 무너지는 표정입니다. 아 이게 아닌데 하면서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또한 사람 세메듀가 있군요. 괜찮아? 지난 게임에서 황소도 100패스로 실점 빌미를 제공했잖아. 리즈의 로드리고 모레노의 PK. 꼬인 골키퍼를 쏘기는 멋진 슛입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코너 플래그를 걷어차는 세레모니를 합니다. 이 행동은 아마 경고받겠지요. 울버햄트는 황희찬의 활약으로 4승 1무 승점 13점으로 10위로 올라갑니다. 추가 시간을 잘 견뎠으면 토트넘과 같은 승점 15점으로 5위까지 올라갔을 것인데 경기 종료 후 후스코워드닷컴은 울버햄튼의 황희찬 7.5, 히메네스 7점, 아담하은 6.4를 부여하였으며 또 EPL 사무국이 뽑은 경기 최고 선수인 KOTM에 선정되었습니다. 놀의 놀이 세상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며 알람 설정은 이런 영상을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